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년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또 바라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저도 소망합니다 어, 2021년 저한테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음, 2022년은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유튜브 계정 해킹당하지 않도록 어, 스팸 메일에 조심하는 일어서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낮은 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다가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딱 잠기고 갈라지는 경험 한 번씩 해보셨죠? 아,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목소리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웃음> 자, 이렇게 목소리가 확 잠긴다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는 해요. 그런데 잠긴다 라는 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잠기지 않고 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고 어느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잠겨 버린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낮은 음으로 가면 은 목소리가 잠기고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는데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 드려 볼까 해요. 어, 누구나 그래요. 우선 첫 번째,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낮은 음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잠기고 갈라져요. 그리고 내가 잠겼다는 건 뭐예요? 어느 정도 선을 지나서 내려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선 위로 올라와야 갈라지는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대가 이렇게 V자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낮은 음으로 내려가면 은 잠긴다 라고 표현되는 그 위치에서 성대가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찌그러져요. <웃음> 이렇게 찌그러지는 이런 위치로 가기 때문에 이게 찌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선가는 당겨줘야겠죠. 펴줘야 됩니다. 어디선가는 당겨줘야 되는데 어디서 당기지? <웃음>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목소리이기 때문에 내가 입 안에 손을 넣어서 당길 수 없잖아요. 음. 당길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음도입니다. 목소리를 음도를 높여주면 성대가 당겨져요. 그 말은 내가 아, 너무 너무 너무 목소리를 많이 낮춰서 목소리가 잠길 때는 당연히 성대를 약간 당겨 줘야 되는데 이때 음도를 살짝 높여주는 것이 좋다 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목소리가 완전 잠겨서 갈라지는 소리가 나온다 라고 할 때는 평소 내가 말하는 방법과 그 어투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원래 목소리보다 한톤더 높여서 높은 음으로 말을 하면 내가 잠기는 그 목소리 갈라지는 목소리를 내지 않고 말을 할수 있는 것이죠. 자두 번째 방법인데요. 내가 목소리를 낮은 음으로 계속 내야만 하는 상황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모했습니다.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다에서 갈라져요. 모모했으니 다에서 <웃음> 다해서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당연히 음도가 낮아져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근데 나는 꼭 다를 하려 고 그러면은 목소리가 잠기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음도를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뭐뭐 했습니다! <웃음> 이렇게 되겠죠? 다시 문장이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뭐뭐 했습니다. 라고 낮춰야 하는데 여기서 갈라진다. 이럴 때 해결하는 방법 <웃음> 하품을 하면 성대를 당길 수가 있습니다. 어, 제가 조금 전에 음도를 높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그 방법은 성대를 앞쪽에서 좀더 당겨주는 방법이라면 하품을 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조금 더 당겨주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아까 구겨놨던 종이를 보시면 이쪽에서 당기는 거는 음도를 높이는 방법이고 어, 하품을 하는 방법은 뒤쪽에서 좀더 당겨주는 방법인데 하품을 하면 좋은 이유는 성대가 제가 V자로 생겼다고 했잖아요. 여기가 찌그러졌었는데 이 부분을 펴주면서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가 통과하기 좋은 그런 공기의 문까지 열어줍니다 따라서 내가 낮은 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진다 그렇다면 어, 하품을 하면서 소리를 한번 내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연습문장 하나 준비했습니다 어, 윈윈 로킨 님께서 달아주신 그 <웃음> 댓글을 한번 읽으면서 연습해 볼게요 감사함 네. 니더 하품 더 자, 감사합니다. 좋아요 호흡법 잘 배웠음 니더다 네. 해서만 내가 갈라지기 때문에 다 해서만 하품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호흡법 잘 배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오늘은 내가 낮은 음에서 목소리가 갈라진다 이럴 때 내가 갈라지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내가 전문적으로 책을 계속 읽어야 하고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계속 갈라진다면 너무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방법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음도를 높이는 거또 하나는 허, 허품을 해서 뒤쪽 성대를 잡아당겨주는 거 네, 성대를 잡아당겨주면 찌그러졌던 성대가 펴지면서 목소리가 갈라지지 않는 소리가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저는 어, 올해 목표가 뭐냐면 1일 1영상 <웃음> 어, 올해 구호를 하나 좀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데 일어서라에게 어울리는 구호가 있다면 여러분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댓글 중에서 하나를 뽑아서 소정의 선물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구호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하던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웃음> 내일은 더 나은 날을 꿈꾸며 자신감을 갖고 일어서라!